현주 결과부터 볼게요 에코프로 오늘 급락이 좀 나왔죠 6만원대부터 강력 중장기 추천드렸고 1000% 이상 올라간 다음에 82만원 찍고 오늘 오일선 이탈하면서 시간외로 또 마이너스 3% 61만원 정도까지 밀렸습니다 여전히 큰 추세는 지키고 있지만 고점에서 추세가 좀 무너지는 흐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락시 분할매도 집중은 해주셔야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제가 쭉 계속 홀딩시켜 드렸습니다 다음 SP 시스템스 작년에 이 원구간이 모두 다 세력의 통매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추천을 드렸죠 VIP랑 프리미엄 중장기방에 같이 추천을 드렸고 중장기방에는 어, 세력통매집이다 아까 초록원 그게 노랑역이랑 같은 자리에요 파동이 제대로 나온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파동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드렸던 거고 지금 파동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단계 100% 상승 나왔고 축하드립니다 다음 구형테크 무료 추천주였고요 3000원 정도의 작은 역배열 돌파하고 있을 때 그리고 여기 박스 돌파할 때 추천드렸습니다 큰 역배열을 돌파하기 전이지만 작은 역배열 돌파했고 과거에 러셀과 같은 타점에서 추천을 드렸던거죠. 얘도 작은 역배열 끊었던 두번의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고 고형테크랑 완전히 똑같은 차트입니다. 결국 3차원 추천하고 단기에 3일만에 40% 상승 나와주면서 러셀이랑 똑같은 차트를 만들어줬고요 이거는 일봉 일봉상으로는 장기입형 돌파하고, 박스 돌파하고,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여기서 바로 갈 수도 있고, 쉬었다 갈 수도 있다. 제가 주는 타점이 급등 가시권이라서, 가는 건 알지만, 바로갈지, 쉬어갈지,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분할 매수 대응하시면 돼요. 노랑으로 가는 건 보너스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조정 당연하게 생각하고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노랑으로 3일 만에 40% 급등이 나왔고요. 축하드립니다. 주황원 이틀 내내 윗골이지만 더 간다. 반복 추천드렸고 자 이렇게 추천하고 단계에 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천하자마자 큰 비중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밀렸다 가는 거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추천주가 다 이렇게 빠르게 급등하는 건 아니니까 오늘 구형테크 28% 900만원 수익 인증이 있었고 97만원 32% 수익 인증도 있었고요. 120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다음 에코플라스틱 기존 역별 돌파 나왔을 때 추천드렸고 이유도 역별 돌파 나올 때 추천 최근에는 정고 돌파 나올 때 추천드렸죠. 전기차 경량화 정고 돌파 나올 때 시초에 추천드렸고, 이틀 만에 45% 상승이 나왔습니다. 항상 꼬리는 무시하고 몸통 기준으로 기준을 잡기 때문에 여기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윗꼬리는 무시하고 캔들 몸통, 양봉의 종가, 음봉의 시가 기준 잡습니다. 다음, 루닛. 10월부터 계속 반복 추천드렸고, 추가 상승으로 220% 상승이 나왔습니다. AACR 일정주죠 4월 14일 그리고 윤석열, 박미 경제사절단 포함되어 있다는 루머 4월 5일 이후에 5일선 추세타고 계속 상승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5일선 이탈 전까지는 쭉 홀딩 해보시면 됩니다 다음 한주라이트 메탈 역시 루닛이랑 동일하게 크게 올랐다가 빠지는거 확인하고 뚫었을때 추세를 돌리는 무릎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단기에 70% 상승이 나왔습니다 장대항봉 찍고 옆으로 갔기 때문에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고요 한주라이트 메탈도 에코 플라스틱이랑 같은 전기차 경량화 관련줍니다 보르노이 보르노이는 역별 끊고 박스 돌파하던 자리 35,000 돌파하던 자리에서 또 재추천드리고 오늘도 고점 경신했죠. 돌파 기준 35,000원 기준으로 40% 박사단 기준으로는 80% 치매 관련 주고 7월에 일정이 있습니다. 7월에 일정이 있다는 걸 3월부터 계속 알려드렸고요. 바이오젠, 알치아이머 치료제, FDA 시판 승인 결정 일정 이렇게 일정주, 일정이 명확하게 있으면 그때까지 반복 매매가 가능한 거죠. 일정이 멀면 멀수록 좋아요. 일정이 너무 가까우면 제로 소멸 당할 수 있으니까 일정이 멀때 선침해하고 반복매매 하던가 주홀딩 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지금 4월밖에 안됐는데 3개월 앞두고 빠른 선반영이 나왔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일정까지 마냥 들고 가면 안돼요 선반영 수익이 크게 나왔을 경우는 하락시에 반드시 대응을 하면서 대응하시고 다음 앱클론, 앱클론도 4월 일정 주죠. 루니시랑 같은 AACR, 미국 아마케 일정 4월 14일부터 4월 19일 요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2월부터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고요. 2월 3월 계속 반복 추천, 요 일정이 있었다. 차트는 역배열 끊고 정배열로 돌리는 자리였고 지금 앱클론도 일정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선반영이 크게 나온 자리에서 조금 밀리고 있고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루니도 역시 동일하게 5일선 히타라면요 일정 재료 소멸 나올 수 있으니까 경계를 하셔야 되는 거고 다음 G2파워 역배열 돌파 초입마다 초록원에서 계속 추천을 드렸고요. 최근에도 역배열 끊고 올라온 자리에서 또 추천드리고 단기에 최대 70%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4월 11일 고점이지만 G2파워 기존 추천주 고점이지만 여전히 매수가 가능하다 여기서 사인 드렸고요 그 사인을 드렸던 이유는 앞에 설명한 종목이랑 똑같죠 한주라이트 메탈 급등 치고 옆으로 갔기 때문에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습니다 박스를 찾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급등 치고 옆으로 갔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던 거고 이렇게 가장 많이 부딪히는 자리를 찾아서 박스를 찾고 그 박스 내에서 반복매매를 하던가 홀딩 해보시면 됩니다. G2파워는 원자력 관련 주고요. 다음 성우하이텍 월봉 역배열 돌파하고 급등 또한번더 역배열 돌파하고 옆으로 또 박스 보였죠? 박스 돌파하고 전고 돌파하는 흐름이 보였기 때문에 돌파하기 전에 미리 추천을 드렸습니다. 전고 돌파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단기에 50% 상승이 나와줬네요. 1봉은 역배열 끊고 빼꼼 올라왔던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고요 자, 아까 급등치고 옆으로 갈때 추천을 한다고 했죠. 근데 얘는 좀 밑으로 가는 흐름이 보였지만 돌파해주는 흐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빼꼼 올라온 자리 확인하고 추천을 드린겁니다. 이렇게 빼꼼 올라오고 단기에 11선 추세 타면서 최대 50% 수익 나와줬네요 미래반도체도 역배열 끊고 올라왔던 타점 색깔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봉이지만 추천드렸고 가격이 이 기준 위로 올라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추천드리고 행보 좀 보여주다가 박스 돌파하고 쭉 크게 최대 125% 올라갔고요 지금은 11선 이탈했고 단기 고점에서 추세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성화이텍 추천드릴 때 예시 종목으로 엘컴텍을 알려드렸고요. 이렇게 제가 추천할 때 유사 차트를 계속 알려드립니다. 그 차트를 대입해가지고 유사한 흐름으로 가는 큰 상승을 노려보시면 되는거죠. 엘컴텍 추천했을 때도 역배열 끊고 올라왔던 자리 1200원 정도에서 추천을 드렸고 어 이후에 바로 이틀만에 60% 급등 나왔고 80% 이상 올라갔죠. 이후에 또 옆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박스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홀딩 신규 매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현재도 고점에서 박스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값이 미쳐가지고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다음 우리산업 박스 돌파 121선 안착하는 흐름에서 추천드렸고요 조금 느린 흐름으로 고점 박스 보여주다가 오늘 급등 나와가지고 최대 20% 수익 나왔습니다 이거는 월봉이고 월봉은 작은 역배열 끊고 올라오던 타점이었고요 구형테크도 작은 역배열 끊고 올라오던 타점에서 추천드렸던 거고 같은 타점이죠 여기서 뚫고 박스 돌파 그리고 큰 역배열 상단 저항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 현우산업 오늘 시간의 상한가 종목인데 최근에 급등 나왔을 때 추격하지 말고 4000중 후반에서 잡으라고 말씀드렸고 4000 후반 때까지만 눌림 매수 기회 주고 최대 30% 반등이 나와줬네요. 주황색깔 원에서도 전고 돌파 자리 여기 돌파 자리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고 오늘 종가에도 역시 이 전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제 추천을 드렸습니다 다음 4월 11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어떤 흐름이 나왔나 볼게요 RF세미는 주가가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진정 좀 하라고 정지가 됐고요 하루 정지입니다 다음 현대공업 9.9% 상승이었고 현대차그룹이 30년까지 전기차 24조를 투자한다 이에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서 반응을 보여줬고 추천주였습니다. 고가 14%, 종가 2%, 정석반짝 나왔고요. 요구간에서 추천을 드렸고, 정고돌파를 최근에 작은 정고돌파를 해줬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정고까지 도달했다가 안착은 못하고 밀렸네요. 다음 구형테크 시간에 9.9%였고, 고가 25%, 종가 8%, 정석반짝 나왔습니다. 최근 3일 연속 무료 추천 드렸던 애고 3일만에 40% 수익 축하드립니다. 다음 KB 오토시스에도 현대공업, 구형테크랑 같은 이유로 시간에 9.9% 상승이었고 점상으로 올라갔네요. 점상으로 갔기 때문에 점상 풀리기 전까지 계속 홀딩하시면 되고요. 점상이 풀리면 그때부터 하락시 분할매도 하시면 되겠죠. 추세를 계속 끌고 가주시면 됩니다. 이런거는 운 좋게 우다다다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추세매매를 분할매도하면서 반드시 끌고 가주셔야 돼요. 고점에서 한방에 매도하지 말고 분할매도하면서 최대한 추세를 끌고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대원하성 역시 같은 이유로 올라갔던 거고 시간에 9.8% 고가 17% 종가 2% 정석반짝 나왔네요. 두번째 저항 맞고 떨어졌고 다음 슈프리마 아이디 시의 9.5% 상한가 마감이고요. 상승했던 이유는 최대주주 변경 그리고 최근 계속 무상증자 루머도 돌고 있었고요. 아진산업 에도 고형테크랑 같은 이유로 시간의 9.3% 고가 16% 종가 6% 정석 반짝인데 전고점 안차겠습니다 주가 업그레이드 해줬고 여기 전고점 맞고 떨어졌네요 다음 애니젠 7.4% 고가 6% 종가 4% 반짝 인벤티지 랩이 애니젠과 펩타이드 의약품 공동개발 협력을 한다 다음, 대우부품. 구형테크랑 같은 이유고요 고가 7%, 종가 5%, 121선 안착을 실패했네요. 딱 맞고 떨어졌고. 다음, 모트렉스. 이것도 구형테크랑 같은 이유로. 기존 중장기 추천주였죠. 중장기 추천을 이때부터 드렸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종가 19% 종가 14% 다음 EID 3자 배정 유상증자 네바다 리튬 강산 사업을 본격화한다 리튬 관련으로 올라가주고 있고 c i 테크 재료 미노출 SM코어 공급계약 체결 오스테오닉, 제로 미노출, 디스플레이 텍 전기차 충전기 반짝 나왔고 다음, SFA, 현대위아, 위즈코프, 카나리아바이오, 모베이스, 루닛, YIK, 어, 대부분 반짝하는 흐름이고 루닛은 10월부터 제가 반복 강조 추천을 했던 애고, 고가 18% 종가 10% 반짝 나왔네요 여전히 올선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올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익권좀 널널하게 잡혀있겠죠 이때부터 정배열로 계속 반복 추천드렸습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은 KB 오토시스 슈프림 아이디 이렇게 두개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반짝 상승 하락이 나온다. 이 패턴 숙지해서 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 4월 12일 장중 특징주 볼게요. 저번 주부터 전기차가 계속 강세를 보여줄 거라고 리딩을 드렸었고 대부분의 추천주도 전기차였죠. 자동차 부품 관련주,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줬고 자동차 부품 KB 오토시스, 대성아이텍, 성우아이텍, 에코플라스틱 모두 다 추천 주였고요 그리고 원숭이 두창 관련 주가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 짐메트릭스 녹십자엠에스, 바디텍메드 이쪽은 추천을 드리지 않았고요. 스마트팩토리, 티로보틱스, SM코어, SP시스템스도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 기대감 s p 시스템스가 기존 중장기 추천주였고 100% 상승이 나와줬죠. 또 OLED 우리 n 엘 LOT 백 m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가 OLED 패널 공급 협상 재개한다. 이 소식에 반응을 크게 보여줬고요. 다음 전기차 충전기 관련주 와이트 솔루션, 윌링스, 모트렉스. 모트렉스도 기존 중장기 추천주였고요. 비보존 관련주. 비보존 호재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KPM테크가 비보존 관련주인데, KPM테크의 상승 이유는 투자사가 파우치 필름, 국산화, 전고체 배터리 국책 과제 선정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던 거고 커플링으로 한일진공, 텔콘. 얘네도 크게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강력하게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빠르게 제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종목들이고요 다음 자동차 부품 관련주 현대차 그룹이 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에 24조를 투자한다 예, KB 오토시스, 트루윈 고형테크, 성우 아이텍, 에코플라스틱 상승을 보여줬고요 어, 대부분의 추천주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다음 로봇 현대건설 삼성물산 건설 로봇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기술 동맹을 맺었다. 티로보틱스 SP 시스템스 루닛 SP 시스템스 루닛이 추천주였고 진단 키트 관련주 최근에 암 진단 관련해서 반응 보여줬다가 또 원숭이 두 창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원숭이 두 창은 단발성으로 보는게 좋겠죠. 다음 OLED 관련주,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가 같이 또 협업을, 협상을 한다. 전기차 충전기, 전기차 관련주들이 오르니까 당연히 충전기도 덩달아서 오르는 거죠. Y2 솔루션, 휴맥스 홀딩스, 웰바이오텍, 윌링스, 디스플레이텍, S-Traffic, 리튬 관련주, 역시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리튬 니켈 확보가 중요하다. 다이나믹 디자인 EID 레이크 머트리얼즈 다음 2차전지 아, 역시 전기차 관련해서 같이 오르는거고 대성아이텍 성아이텍 SM코어 EID 윤성 FNC 여기도 추천주들이 좀들어있고요 다음 전기차 경량화 가장 최근에 반복 추천을 많이 했던 애들이죠 성우화이텍 에코플라스틱, 한줄라이트 메탈 제약 개별 강세 HLB 그룹주들 얘네 5월에 일정이 있구요 인코는 동전주인데 알츠하이머 치매 오제 자회사 오제구요 다음 윤석열 박미경제사절단 윤석열이 미국에 방문을 하는데 동행하는 기업 이게 루머로 소문이 돌면서 루닛, 지하이노베이션, 뷰노, 큐렉소가 반응을 보여줬지만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그냥 루머일 뿐입니다 기밀사안이기 때문에 루닛과 지하이노베이션, 뷰노가 기존 추천주였고 다음 셀트리온 그룹주, 호실적으로 상승 개별 테마로는 슈프리마 그룹주, 최대주주 변경, 무상증자 루머 한국정밀기계, 윙이푸드, 폴라리스오피스, G2파워가 추천주였고 크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다음 4월 12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대부분 전기차,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네요. 화신전공 상한가 LG전자가 인수합병 전문가를 찾는다는 소식도 있고 월봉은 역대를 끊고 살짝 빼꼼 올라온 자리 빼꼼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박스 돌파해줬고요 살짝 빼꼼 우리 항상 이런 빼꼼하는 자리를 잘 찾아야 되고 빼꼼하니까 시간으로 반응이 강력하게 나아졌고요 일봉상으로는 481선 2년의 매물 돌파했네요 이렇게 박스 돌파하고 빼꼼 빼꼼한 자리에서 항상 잘 노려봐야 된다 추세는 이런식으로 나와주고 있고요전고점전고점 몸통이 이렇게 그리고 윗꼬리또 몸통으로 이렇게 윗꼬리도 이렇게 주요하게 4개 수평제항 보시면 되고 시간의 상한가로 2000원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2000원 정도까지 이제 여기 2,000원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다음 원익피앤이 화신전공이랑 같은 섹터 월봉 역배열로 빠지다가 최근 뚫고 올라오고 있고요. 역시 동일하게 9,000원 정도 전고점 같이 뚫어주면서 박스 돌파 나오고 역배열 돌파까지 나와줬습니다. 1봉은4 8 1선 책은 뚫고, 고점에서 박스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밀리지 않고 박스 유지. 이전처럼, 이전에도 급등 친 다음에 여기서 박스 한번 만들어줬죠. 이렇게 박스 하단을 지켜야지 더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를 지켜야 더 올라가는 거고, 이탈하면 이전처럼 좀 크게 밀리는 거 경계를 하셔야 되겠고, 시간의 상한가로 만천원 정도까지 올라왔네요. 만천원. 오늘의 윗꼬리를 불파해줬고 이전에 윗꼬리 가격과 일치하는 자리 종가상 11,000원 한착을 해야 또 주가 업그레이드 해주는거고 위로 전고점 저항대는 12,000원 정도 저항대 주요하게 이렇게 단기적으로 두개 보시면 되겠고 여기랑 이어지는 자리죠 그 다음은 14,000원 정도 1 3 0 0 0 후반대 지금은 이렇게 크게 박스 고점 박스 대응하시면 됩니다. 다음 대성 파인텍 시간에 9.9% 같은 이유로 상승이고 월봉 역배열로 빠지는 자리 아직 돌파하지 못했고요. 이렇게 박스. 음, 일봉은 최근에 1년선, 241선에 계속 정직하게 저항을 받고 있네요. 이번에도, 올라옴 정직하게 저항을 받는 자리죠. 그 가격이, 1780원 정도 하고요. 시간의 상승으로 18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딱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전처럼, 살짝 뚫어주는 구간이 있죠, 장중에. 윗골이 달고 또 내려올지, 종가상으로 확실하게 안착을 해줄지, 변곡점이고, 안착을 해줘야, 481선까지 또 시도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종가상, 1800원 위로 딱 올라서야 되고, 실패하면, 당분간 또요 박스에 갇힐 거고요. 1500원쯤 지지. 여기 이탈하면, 또 1200원 정도까지 크게 밀립니다. 최근, 요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현우산업 역시 전기차 우제 최근 추천 주고 시간의 상승까지 30% 수익이 나왔습니다. 월봉부터 볼게요. 월봉 역별 끊고 올라오는 자리고요. 최근 바닥에서 이렇게 추세 자, 일봉은 요날 급등이 한번 나왔죠. 급등 나올 때 질문이 있었는데 추격하지 말고 여기 4천원 중후반 기다려서 눌림 매수하라고 사인을 드렸고 후반까지만 기회를 주고 올라왔습니다 여기 전고 돌파 한번 하고 또 여기 고점 있고요 이게 정고 돌파해 준 흐름이 보였기 때문에 계속 오늘까지도 반복 추천을 드렸습니다 돌파 흐름 양호하다 그리고 시간에 9.9%로 6200원까지 올라왔고요 이렇게 여기 기준으로 30% 수익이 나와준 겁니다 오늘 종가에 잡았어도 바로 10% 수익이고 내일 또더 크게 반짝해줄 확률이 크겠죠 위꼬리 저항대는 6,000원 중반대 그리고 전고점 몸통은 7,000원 정도 또 꼬리는 8,000원 정도 이렇게 전고점 기준으로 3개 주의하게 보시면 되고 어, 중간값은 항상 이렇게 대칭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다음 모베이스 전자 7%에도 전기차, 자동차 부품 관련주 월봉 역별로 빠지다가 반등 보여주고 있네요. 빠지고 박스 돌파 추세 보여주면서 우상향 보여주고 있고 장기입형을 차례대로 돌파하고 481선 위에서 또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고점 2000원 정도 다음 윗꼬리 2,200원. 다음 또 2,500원 정도. 어 여기 저항대도 있긴 한데 주요하게는 이렇게 세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디스플레이텍 전기차 충전기 관련주 월봉 역별 끊고 추세 보여줬고요. 여기서 추천 드린 적 있었고 최근에는 여기서 추천 드린 적 있습니다. 50% 수익 나왔네요. 약배 끊고 올라갔다가 눌러줄 때, 올라갔다가 눌러줄 때, 이렇게. 50% 수익. 이때 급등 나올 때 추격하지 말고, 5,000원 초중반 기다려서 매수해라. 라고 말씀드렸고, 중반에서 체결되고, 50% 상승이 나왔습니다. 시간의 상승으로, 5% 상승, 7,800원까지 회복해줬고요 이제 고점 박스로 봐야 되죠 캔들 몸통으로 이렇게 윗꼬리, 윗꼬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이전처럼 장대항봉 다음에 옆으로 가는 흐름 요 박스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박스 하단 이탈하면 크게 무너지는 거고 지키면 계속 올라가는 거고 이때처럼 무너지면 침체 구간이 나옵니다 다음 에코 플라스틱 전기차 경량화 관련 주고 기존 추천주 시외 4.5% 일봉은 전고 돌파하는 자리에서 추천드렸었구요 시외 상승으로 4.5% 7천원 가까이 올라와줬네요 7천원 가까이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신규 추격하기엔 부담스러운 자리고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죠 이제 지지는 오늘의 종가 시가 보시면 됩니다 종가 6670 시가 6000원 정도 이렇게 또 중간값으로 이렇게 어, 주요하게세개 지지보고 지키면 계속 홀딩 이탈할 때마다 분할 매도 하시면 돼요 단기평이 멀리 있으면 캔들 가지고 기준을 잡으라고 했죠 지금 오일선이 너무 밑에 있기 때문에 기준이 될수 없으니 캔들 가지고 지지 잡으시면 됩니다. 혹은 분봉 보시면 되고요. 분봉에도 장기평 넣으면 이런 식으로 장기평이 깔려 있거든요. 장기평이 탈할 때마다 대응하시고 지키면 홀딩하는 식으로 일봉의 캔들을 가지고 보던가 분봉의 장기평이나 분봉의 캔들 수평 지지 보고 추세선 보고 대응하시면 돼요. 다음 오가닉티 코스메틱 동전 주고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 이런거는 상패차트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아무리 크게 오른다는데 관심 안 가집니다 최근에도 크게 올랐다가 제자리까지 빠지고 또 크게 올랐다가 제자리까지 빠지고 이런식으로 초보자분들이 매매하기는 매우 위험한 종목이다 지금도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제자리까지 빠르게 빠지는거 경계를 하셔야 되고요 시간의 상승으로 257까지 또 올라와줬네요. 257요 어, 정도까지 올라와줬고 오늘의 종가가 121선과 겹치는 자리 230 지지가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이탈하면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까지 또 내려올 확률이 매우 높겠죠. 요런 구간처럼 제자리로 빠지는거 조심을 하자 요런거는 바닥에서 뭐 이렇게 올라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우리의 기준에 안맞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런거는 그냥 가든 말든 보내줍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 이렇게 이게 막 천원까지 올라가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건 관심을 완전히 끈다 그리고 재무가 안좋은 동전주들 이런 것들은 바닥에서 급하게 올라가다가 정지되고 상패되는 경우도 덜어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끄는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가다가 정지 그럼 SM코어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고 7.8% 공급계약체결 440억짜리로 시외상승이 나왔고 월봉은 크게 올라갔다가 추세이탈하고 약간 쌍봉이탈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탈하고 죽었고요. 12,000원이 미래의 맥점이네요. 이탈하고 죽은 자리에서 그대로 올라오다가 저항맞고 떨어졌고 미래에 만약에 또 올라온다면 12,000원이 맥점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먼 나라 얘기니까 지금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는 자리고 최근 역배열 끊고 조금 올라와주고 있고요. 지금은 요 전고점을 봐야 되겠죠. 전고점 몸통 기준으로 딱 맞고 떨어졌고 꼬리 기준으로는 9,000원 그리고 여기 8,500원 돌파한 차기 월봉상 중요하다 시간외로 8,670원까지 다시 올라와 줬구요 전고점 9,000원 그리고 9,500원 위로 전고점 저항 보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종가 1차 지지 보시고 다음 기존의 저항 대였던 7500원이 또 지지로 자리를 잡고 여기도 중간값으로 지지가 되겠죠. 주요하게 3개 단기 지지 보시고 이 3개 다 이탈하면 다음은 또 시가까지 떨어질 겁니다. 다음 하이드로 리튬 6.7% 리튬 관련해서 계속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새만금 산업단지에 용지매매계약 체결을 했다고 하네요. 150억 정도 그걸로 또 반응이 나와주고 있고 워낙 미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얘도 관심을 좀 끄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은 120일선 반등받고 이 박스 형태로 박스 두 번째 돌파, 첫 번째 돌파하고 실패, 두 번째 돌파 자리에서 추세가 나왔고 이제 고점 박스에서 11선 이탈 11선 이탈했고 다시 시간의 상승으로 박스 안으로 들어옵니다 48,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다시 안으로 쏙들어왔고요요 박스 매매해주시면 되겠네요 작은 박스 큰 박스 요 박스 내에서 반복 매매하시거나 홀딩하시면 되고 오늘의 저가 4 45,000원 이탈하면 그때부터는 또 장기 입평까지 빠지는 거 경계를 하면서 대응하시고 단기 입평 보고 대응하셔도 됩니다 지금 단기 입평이 11선, 15일선, 21선 주가랑 가깝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단기 입평 보고 대응하시면 되고 다음 선암 5% 2세대 고온초전도 선제기술부가 전기차 시대의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다 이에 예, 주목이 되고 있고 역배 끊고 급하게 해당 호재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일본 상으로는 여기서 고점박스 주다가 추가로 더 상승이 나와줬고요 현재는 이렇게 고점박스 꼬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하이디로 리튬과 동일하게 고점에서 박스가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요 박스 매매하시면 되고 단기평은 주가랑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평은 음 현재 의미가 없고요. 시간으로 3675까지 올라왔네요3675 요정도까지 올라왔고 다음 어반 리튬 하이디로 리튬이랑 같이 미친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고 같은 이유로 4.9% 월봉상 고점에서 은봉 윗골이 떴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고 5일선 이탈, 11일선 이탈 오늘 15일선까지 빠졌다가 살짝 반등 나오고 28,500원 정도까지 회복을 해줬습니다 하이드로 리튬과 동일하게 15일선, 21일선 이탈마다 대응하시면 되고 지키면 홀딩하시면 되는 자리 이런거는 워낙 고점이고 초보자분들이 고점에서 이탈할 때 손절 못하면 크게 끌려 내려가고 오우씨 여기서 잡고 물린다 너무너무 무서운 자리죠 각오로 보면 뭐 이런 자리랑 현재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크게 올라가다가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 얘네도 결국에는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까지 빠질 확률이 꽤 높아 보이죠?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KCS4% 양자과학기술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예타 돌입을 한다 예, 최근 상승이 있었는데 또 반복해서 바동을 보여주고 있고요 월봉은 역배열 끊고 급등 이렇게 작은 역배열 끊고 큰거 뚫고 돌파했다가 밀리고 있고 고점에서 헤드 앤 숄더 흐름으로 밀렸네요. 이렇게. 여기가 어깨, 어깨, 머리. 어, 요 그림을 보여주면서 오른쪽 어깨 이탈 나오면, 여기 이탈하면 크게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자리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시간의 상승으로 9,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9,000원 정도까지. 9,800원 회복하지 못하면 결국 또 가짜 반등 형태로 7,000원 정도까지 빠질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 정도까지 9,800원을 반드시 회복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역배열, 지금 현재 역배로 열 빠지고 있죠. 9,800원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 역배열을 뚫고 올라서야 추세를 돌리는 거고 실패하면 여기까지 밀리는 거 조심하자. 다음 우리넷 얘도 같은 섹터고요. 양자과학기술, 양자암호 관련주. 기존 추천주였죠. 기존에 여기서 추천드리고 크게 급등 한번 먹고 여기서도 제 추천 또 크게 한번 먹고. 뒤에는 또 빠졌고요 이때 최대 주주 변경 호재로 찔끔 상승 나오고 밀렸고 6일선 9500원 해보기 1차로 중요합니다 시간 내로 9200원까지만 올라왔고요 9500원 정고점 여기. 자, 월봉은 여기 전고점 맞고 떨어졌고 크게 이렇게 박스 작게 이렇게 박스 수익인증 좀 볼게요 루닛 310만원 상호하이텍 280만원 고형테크 230만원 G2파워 450만원 우리산업 140만원 고형테크 오늘 900만원 수익인증도 있었고요 구영테크는 3일 내내 무료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무료 추천주는 자주 드리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드리고 있는데 최근 서플러스 글로벌이 하루 만에 27% 급등 러셀이 하루 만에 29% 구영테크가 하루 만에 14% 3일 만에 40% 급등이 나왔고요. 이렇게 거의 뭐 승률 100% 가깝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추천주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면 객관적인 뉴스 정보 속보만 활용해서 스윙재료 참고하시고요 혹은 제가 유료 추천주들 타점 알려드리죠 그거를 공부해 가지고 본인의 타점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고 나는 추천주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그러면 1번 2번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켜보시고 무료 추천주가 오르는 것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모든 추천주들이 다 올라가는구나 승률이 아주 높구나 이걸 확인하신 다음에는 무료 추천주도 같이 따라오시면 되고요